알레질의 검은원석 같은 값의 물건이 여러개 있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른다는 뜻이야 그러겠지 가장 좋은 물건을 찾아보세요 전투를 통해 물건의 값을 보다 쉽게 볼수 있습니다 나오란 얘기겠죠? 여기 첫번째고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니까?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시험 불기하게 오 이렇게